안녕하세요. 블랑이포 제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탑첸 암호화폐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같이 훑어볼 건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탑첸 코인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매일 챙겨보는 더머른인베스터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이 invest in blockchain 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동의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걸 보고 저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봐요.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피니언,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분도 특히 진짜 무슨 전문적인 분석가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적어놓은 것 같으니까 가볍게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글쓴이가 생각하는 2020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코인 10개의 코인 리스트가 있는데 가격이 높을 것 같은 코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그래서 암호화폐 한개한 한 개의 가격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 순서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1위는 명불허전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2020년에도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질 것 같지만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 그래프를 봐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죠 그러면서 뭐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줄까? 라는 질문에 몇 개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기관 자금의 유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라고 하니까 들어오긴 무조건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올지가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베타 버전이 2년이면은 엄청 발전해서 비트코인 생태계의 가치를 높여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2년이나 걸리나요? 이게? 그때 되면 진짜 근데 엄청 많은 게 변해서 과연 비트코인이 계속 왕노를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유튜버가 얘기를 하던데 사실 RSK 스마트 컨트랙 기능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가치 향상에는 힘이 많이 되겠지만 사실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2020년에도 여전히 1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코인이 1위를 차지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세 번째는 혹시나 다시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금융위기 지금 뭐 IMF보다도 사실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시그널이 지금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라걸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위기가 사실 오든 안오는 법정 화폐의 가치가 불안전한 나라들 때문에 어,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가치가 제일 불안하지 않나요? <웃음> 다른 화폐에 비해서도 변동성 지금 엄청 심한데 <웃음>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영원될 거다 가치가 없어질 거다 근데 진짜 모르는 일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알수 없죠 그리고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도 좋은데 그래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더 우세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 기술 자체도 중앙화 시스템이다 뭐다 말 진짜 많거든요 게다가 2년이나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면 은 일단 비트코인은 여기까지고 두 번째는 네오를 뽑았어요. 네오가 2위가 될 거다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일단 순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 네오는 중국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글쓴이가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게 2018년에 암호화폐 트렌드에 적합한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네오가 2년 내에 리딩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 이유는 단합적인 커뮤니티랑 A Layer to s c a l i n 그리고 네오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여러가지 ICO들이랑 뭐 네오에게 관대한 중국, 정부까지 근데 네오는 지금 탈중앙화가 아니고 중앙화라고 하거든요 네오도 사실 제가 공부를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화인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오스 이오스는 서양에서 1등 오퍼레이딩 시스템이 될것 같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탈중앙화, 우버, 페이스북, 트위터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은 아마 걔네는 이오스에서 만들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오스가 이더리움에 이미 만든 개발자들 있죠 그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 본인들이 만든 그 프로젝트를 복사를 해서 이오스 네트워크에 붙여넣기를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 완전 신기하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이오스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서 몰랐는데 이오스가 나오면 진짜 막, 막 너나 나나 다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사 붙여넣기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덧붙이는 게 어, 이오스가 지금 이더리움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거 팔아가지고 가격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오스 진짜 메인넷 런칭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다들 기대하고 있고 지금 가격 엄청 폭등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모르겠죠. 2020년에 과연 1위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코인일 수도 있죠. 모르죠 저희는. 근데 이 바로 다음이 이더리움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분의 예상으로는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유지할 거지만 이오스의 시장점유율에는 뒤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상당히 뭐 ICO들이 크랙크다운 되고 있고 확장성 문제도 있고 POS 문제도 있고 3세대 블록체인들이 따라잡고 있고 하면서 포지션이 지금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역시 탑 o p 1 0 안에는 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유튜버는 비트코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가치가 상승을 하듯이 이더리움이랑 오미세고 뭐 이런 애들은 플라즈마가 액티베이트되면 은 이더리움의 가치도 매우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유튜버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을 제치고 1위를 할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당연한 거죠. 다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뽑자면 사실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어 누가 1위를 하려나? 근데 <웃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웃음> 아 중요할 수 있지 비트코인에 따라서 지금 모든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니까 매우 중요하겠네요 <웃음> 일단 다음은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을 픽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가면 라이트코인도 가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코드도 공유를 하고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역량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만약 가능해지면 비트코인이랑 어터믹스가 또 가능해질 것 같기 때문에 뽑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라이트코인을 만든 찰리디도 비트코인을 발전하게 하는 것들은 라이트코인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굳이 라이트코인을 디벨로만해도될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제이 최애 유튜버는 라이트코인은 2020년에 한 20위에서 30위? 안에는 있을 것 같지만, 12월에는 들기 힘들 것 같다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이 스텔라루멘인데요. 글쓴이는 지금 이 리플 시가총액이 스텔라루멘의 5배인데, 나중에는 스텔라루멘이 기업결제 인프라 중에서 최고의 플랫폼이 돼서 2020년에는 이 리플이랑 순위가 뒤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플이 은행 쪽에서는 다 정류를 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 스텔라루멘이 샷을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 유튜버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전 동의 안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게더 더 좋아요.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선택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유튜버는 지금 리플이 파트너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리플을 2020년에 이기기는 매우 힘들 것 같고 솔직히 스텔라루멘보다는오미세고가더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워턴체인인데요. 요새 급부상한 프로젝트 같죠? 진짜 저도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얘네가 2020, 2020년에 탑 10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IoT 사물 인터넷 기업들이 워턴 플랫폼을 사용을 할것 같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비체인 있죠 지금은 비체인이 이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곧 월턴체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우세할 거다 라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제 비체인 영상 댓글에도 월턴체인이랑 비슷하네요 라는 댓글도 봤었거든요 어, 제 최애 유튜버는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하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글쓴이 말로는 어, 얘네가 작은 칩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자산을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통합을 할수 있다 뭐 모든 정보를 다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비체인이랑 비슷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어, 네비체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제 채널에 영상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T지로인데 여기서 딱 저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아이 모든 리스트가 얘를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이게 뭐야 완전 처음 듣는 애인데 누구죠?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 번도 못들어본 애가 파리? 얘가 뭔데? 디지털 화폐 뉴욕 스탁 익스 체인지가 될 애라고? 정말? 내가 뭐 대단한 걸 놓치고 있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봤는데 글쎄요 충분한 리스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여기에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글에 대한 그래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본다고 해가 될건 없죠 그냥 어차피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다르니까요 9위는 리플 기관의 은행들의 인프라를 정령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튜버는 리플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글쓴니가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 싫어한다고 리플은 몇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버는 리플을 3위로 예상을 하면서 리플이 방금 개 TG로 뒤에 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얘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유튜버가 말하는 리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마지막은 퀘시 이 리테일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리딩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얘도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발음한지도 모르겠네 진짜 유튜버는 솔직히 오미재고 가와야지왜 여기에 이런 애가 와있냐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도 저도 아.. 괜히 만들었나? <웃음> 싶기도 하고 어, 그냥 이런 글몇번 읽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워낙 믿는 유튜버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이 생각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만들었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웃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좀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는데 됐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소심해진다. 이 T0랑 퀘시 때문에 <웃음> 그래도 일단은 네, 여러분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저랑 그제 최애 유튜버는 이분의 글에 그렇게 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냥 참고용으로 가볍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